사이퍼에 심플리의 사이퍼가 왔다. C double eyebrow. 오, 똑똑. 오. 전민 씨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오늘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어제 팬분들과 직 <웃음> 대면으로 팬사를 해가지고. 어.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올렸거든요. 뭘 올렸죠? 봉카에 그걸 딱 올렸거든요. 아... 거울샷이네요. 네. 앞으로 어떤 사진을 더올리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이제 무한한 거울샷들 어디서든 이제 신기한 거울이 있거나 이쁜 거울이 있으면 좀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제가 또 거울샷은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드디어 지금. 새로운 게임을 찾은 우리 멤버들. 오 이게 제가 한 움직여서 넣어볼까요? 원슈, 원슈핑이 아닙니다. 오오오! 어, 케이터 더 아깝다. 오오오! 새로운 개인기인가요? 괜긴데요, 어, 뭐오좀 <웃음> 오늘 좀날신가봐 어, 좀, 좀 오. 이게 <웃음> 뭐야? 이꾸로심 <웃음> 오. 진짜 거꾸로네. 아. <웃음> <귀엽다>. <웃음> 오. 오! <웃음> 오늘 굉장히 와플을 먹고 싶은 날이에요 오늘의 저녁 추. 와.. 와플. 아, 저녁을 와플로요? 저는 가끔 저녁을 그런 거로 먹습니다 디저트로 충분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어서 그런지 항상 배가 불러요 그러면 와플도 먹을 필요 없잖아요 와플은 <웃음> 추가 와플 말고 크로플 어때요? 크로플 말고 와플은 어때요? 떡볶이를 제가 한번 사줘가지고, 그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가래떡 식감이 진짜 쫀득쫀득해가건 진짜. 제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 갈짝지근한. 뭔지야? 순대에 딱 먹어. 오, 뭔지. 아이고, 진짜. 순대를 또 좋아하는데. 순대 너무 좋아해간도가 먹는 내장도. 뭐 먹을 줄 알아. 대그씨, <웃음>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웃음> 제가 그러면 <웃음> 도하이와 같이 다음에. 가르토 떡볶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짜이퍼를 떡볶이를 사랑하는 떡삼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안 하는 게 컨셉인가요? 좀, 오늘 되게 좀 아기 고양이 같네요 원래 평상시에는 조금 강렬한 고양이 같지만 았 오늘은 조금 아기 고양이 같은데요 좀 머리도 푸슬푸슬하고 응? 한 마디 네 해주세요 요한 마디로요? 야오 <웃음> 아, 이아 <목소리> 되는. 믿어야지. 이 정도. 아렇게 이렇게. 아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정 뭘 아야 안 야. 보이는 건서 찌르만 아야 안보 묻지도 않았어야지. 어. 아. 저기요? 왜요? 아저 하자 누구 물 마시리라. 어디요? 여기요? 잠 잠깐만. 왜한거 어, 무섭지? 어. 이런 거. 그지도 별데. 어, 갑자 하하. 뭐아원 형들 들어오면 노래 킬려고. 딱 <웃음> <웃음> 형들 목소리 대충하서들어갔는데 일로 안 오더라고 깜짝아 <웃음> <웃음> 제가 매트리스를 바꿨거든요 <웃음> 근데 진짜 안 바기. 와 원래 매트리스 두께가 2만 원하거든요? 근데 이형 매트리스 왔는데 두께가 2만 원거예요두 배가 넘는 거예요 이형 누우면 천장 진짜 천장이야, <웃음> 너 천장이야. 아, 나, 진짜 천장이야 <웃음> 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아형이게 <웃음> 나왔어 뭐. 형, 형 신발 먹면이거아 이거 해줘 이런 거야 이런 거 너를 지금 오늘 많이 퍼주는 거 알지? 이것까지는이 그, 정도? 이 정도까지 어, 하나요? 원래?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리더 아니었어요. 애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예. 예. 예. 아, 뭐. 이뭐니가 아이! 가만히. 오, <웃음> <웃음> 어, 오, 잠깐만. 실력이 얼른 풀린다고 했잖아요. 맞아. 귀여이요이 아, 아, 아, <웃음>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좋아요. 반대. 근데... 반대는 안 풀렸다. 막내, 막내가 지금 뭐해? 뭘... 벗어 아, 있어? 입 묶어 주시대에 여기가 맞지? 형, 형은 아들이 아니라 뭐, 오빠 아니었어 여기가... 이름끄데도 아시겠지? 둘다 골라 보컬즈야 마파즈야 딱 골라 지금 딱 보는 앞에서 골라주세요 딱, 딱 끝났어요 네 보컬지, 안녕 우리 가세요. 준비하러 갈게요 골라 어디가 저는 당연히 마파즈죠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어? 형 저번에 룸메즈로 하지 않았어요? 지었어요 안녕 고, 그럼 제가 수학이 야. 수학이 야. 어? 그럼 공산 주의야 즐거웠어요, 아니야. 룸메지, 룸메 빨리 빨리. 룸네지, 빨리 간다! 손에 있는 거 없지, 얘들아? Let's go, let's go, let's go. 마지막까지 이팅 야, 하다 <웃음> <좋아할 때> 보이자아조도보시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너안 배경인데? <웃음> 다시 시 들어 지켜볼게요. 어. 아, 안녕하세요, 콩나. 오이. 보여서 나오셨어요. 오, 에이, 오, 같이. 왜? 느낌이 왔어. 할게. 우리가 왔어. 할게. 하하하. 오오 오. 탄탄 탄. 왔어요? 응? 어떤 느낌이왔어요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느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런 게우 운동할래서 있어? 고마워요. <웃음> 여기 엉쳐요 <엔차들. 웃음> 어디 가죠? 안녕하세요. 사이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팬입니다. 안 쉬운 만가득히남 마. 자 이제 저희는 왠지 와, 여기 엔카운트다운 대기실에 있고요. 여기 엔카운트다운 월넘버1 K-POP 다운.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여기는 엔카운트다운. 여기 엔카운트다운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M 카운트다운 활동입니다. 안 굴려 활동 중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너무 아쉽다. 예. 그래서 너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NHC 대회. 뭐, 뭐, 이 마. 이길 수 있겠나? 크. 크. 아. 오케이 도환이 어. 바로 여기서 마이크 하고 있어. 아 어. 어. 마진 과제트 아세요? 이 이게 크기만 음. 큰게 아니거든. 요 크. 음. 크기만한 게 아니라 힘도 셌어요. 길, 길도한 도, 두하기 얼굴, 환, 한장 하겠네. 이제 한장 하겠네. <웃음> 저길도한이 올게요. 귀여워. 길, 길이 릴은, <웃음> 도, 두하기, <도와의>. 환, 환장 하겠네. 저희 <웃음> 이렇게 화목하답니다 오늘 빨리. 이 친구 내거밖목하답니다 아이, 아이, 한목하답니다. 정말 제 말을 안 들어주는 마지막 하트로 끝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트 절대 안 해줄 거지 네. 화목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화 화목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화 하여 이래 뭐 무니무니해서 안 뚫려 우와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다 화 십오 분 정도 못참다 화가 나네 목 뭐. 목까지 차올랐어 2 층으로 올라갈까? 어, 그럼 화요 어, 그럼. 하하! 네? 이행 이행시요? 네, 하하. 화목로요하 대박인데 오늘? 화창한 오늘! 화목으로 이행시 할까요화목으요화창 오늘! 안할 거예요. 오, 카메라 아픈데 지금 두 번이나 운 뜨는데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탕! 어? 수! 육! 탕! 수! 육! 탕수육탕수육탕수육 나이스 아니 왔으니까 탕수으로 가세요 탕탕 탕. 화장으로 아니 화목으로 찜탕탕할수 아, 있잖아요 탕저 래퍼랑 탕수 하러... 탕. 안 할래요 오케이 네탕 탕수육 입 먹고 싶어 수수육도 먹고 싶어 육육 감만족 육사시미도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웃음> 빈센트를 아십니까? 대! 데칼코마니 아십니까? 떡. 떡! 떡 먹고 싶다. 엔행시 아까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엔! 엔! 엔 분의.. 엔! 엔! 행! 시! 아니 뭐 하는 거야? 엔! 엔! 오케이? 엔! 엔행시와 함께라면 오케이 엔! 엔! 엔디와 오케이 엔! 엔행시를 하네? 행! 어, 행복하냐? <웃음> <웃음> 시! 어? 행사시 오케이 오케이. 시 시이가 시이라. 거 어, 이거. 예 yeah, 예. Yeah. 그러니까. 너 꿈을 생각났어예 예. 예 예. 연야 픽스. 아일랜드야다녀 올게요. 만방. 다녀 올게요,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리허설하라가 있습니다. 어떤 히어로를 고를까요? 예 예. 뭐야 끝까지 사람들... 달려보자고 화이팅! 막방 화이팅!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웃음> 코렉터 <코렉트콘>. 콤 안녕하세요 <웃음> 사일방입니다. <우와. 웃음> 네 저희 이제 드디어 안 꿀려 마지막 주 해가지고 벌써 활동이 이제 거의 와, 끝나가요. 불었어. 벌써 아, 4주가 아, 지났대요. 진짜 시간 너무 와,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데뷔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오, 저희 이제 오, 마지막 불안이 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진짜 빨리 끝나가지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한번 저희 이제 첫 데뷔를 해가지고 활동도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느낀 것도 많고 배운 점도 많을 텐데 네. 한번 소감 간단히 한번 도안이랑 태그가 말해볼까요? 어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어저께 엊그제 이제 쇼케이스 무대 한것 같은데 벌써 4주가 지나서 음. 활동이 끝났다는 게 약간 너무 아쉽고 맞아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더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좀더 배워야 할 것들을 좀깨달은것 같아요 네, 배울 점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네.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4주 안에 얻어온 게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배운 게 정말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단계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적응을 하고 저희가 이제 더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도 저희 이번 안걸려 활동 제게 좋게 가져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활동들도 마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우리 4주 동안 너무 고생 많았던 멤버들한테 쓰다 쓰다 한번 해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웃음> 네 진짜 저희 안 꿀려 네.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갈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아쉽긴 하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아 한번 외치고 갈까요? 그 5, 5, 6, 7, 7 b 베이비 나도 안 꿀려 절대 안꿀리죠네 절대 안꿀리죠 감사합니다 어, 꿀리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둘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봐요 고마워요 고생했어요